네, 안녕하세요 번호포인트 조조입니다 어, 요번 시간에는 페스트 api 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하고 그 다음에 쇼단 서비스 하고 좀 결합을 해서 웹기반에서 이제 쇼단의 결과들을 볼수 있는 예, 그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은 좀 시작단계이고 저도 패스트 API를 이제 좀 공부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플라스크 같은 거나 이제 장고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처음 사용해봤어요.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, 쇼단하고 한번 연결해보면 은 좋겠다. 앞으로 웹기반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좀 공유를 한다거나, 이게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고 나중에 제가 또 정리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들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그 쇼단과 관련된 거는 제가 파이썬으로 많이 구현을 했었는데, 지금 현재 패스트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트 API와 관련된 것들을, 모듈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쇼단이라고 쇼단, 이전에 했던, 어, 여러분들의 키, 키 값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API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쇼단 쪽에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가 이제 본격적인 것인데 실제 이쪽에서 이제 get이라고 하는 것으로 search라고 하는 주소값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,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웹 서비스에 구현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래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이 패스트 AP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, 많이 요즘 접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API 서버들을 이제 구현하는 예, 그런 어, 프로그램이인 것이고요 여기서 웹서비스는 백엔드 쪽으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웹서비스로 이제 프론트 쪽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예, 그러한 api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서치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고 커리문으로 어떤 뒤에 값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,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들어오죠 예, 파라미터 값에 커리문으로 뭔가 값이 들어오면은 그 커리문을 예,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입력 값들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뒤부터는 쇼단 api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리설트 값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리설트 값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아래쪽이 뭐냐면 html 페이지로 여러분들 화면에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런 프론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것은 뭐냐면 파이썬으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받았을 때 뒤에서 어떻게 이제, 어, 백엔드로 처리를 할 것이냐,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구현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API에서 크로링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얻는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HTML 페이지입니다. 요거는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PHP 코드나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 있죠. 자 그래서 빌드에서 html 페이지들을 가져옵니다 요거는 이제 테이블이죠 네, 테이블 해서 오거니제이션 어떤 기관의 그런 정보들을 가져온다 어, 그래서 요게가 이제 테이블인거고 그 테이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어, 보시면은 t r 하고 td 사이에 정보들을 이제 넣는거죠 하나씩 하나씩이요 그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결과값들을 가져와서 매칭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맷 형식으로 출력으로 저희가 리소트 값의 IP 정보들 그 다음에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NA.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NA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D 값 안에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값들을 이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마무리를 시키시면 되겠죠. 그때는 요만큼이 이제 출력 브라우저에 실제 이제 보이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 뭐 CSS를 이용을 해서 좀더더 이쁘게 더 표현을 하고 싶다. 라고 한다면은 이 중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CS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적용을 예, 시켜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의 그런 헤더 정보들을 예,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 값들, 위에서 만들어졌던 값들을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. 이제 어렵지 않죠. 지금 현재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HTML 코드를 좀더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 파이썬을 조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패스트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형태들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후에 제가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겠지만은 이것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양한 URL 주소들을 이제 구현을 할수있다라 보시면 자 그래서 각각의 호출되는 그 URL 주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URL 주소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해가지고 그 아래다가 파이썬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넣으시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치라고 쇼다넷에서 서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는 이제 서치에서 커리 문을 받아가지고 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정보 나는 좀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현을 해줘 가지고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, 그래서 후에 이제 기회되면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썬 가상 환경에다가 하나를 동작을 구현을 해놨고 이런식으로 쇼단 패스트 앱을 동작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패스트 API 같은거는 이 도구로 예,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면은 로컬 호스트에 이제 8000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나 파운드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. 저희 그 뒤에 이제 구현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치해서 커리문으로 보냈죠. 그래서 이쪽에다가 서치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커리는 S S L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 샘플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뒤쪽에서 이제 파이썬들이 처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HTML 코드이다 이게 이제 테이블이죠 제가 보더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나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졌죠 TR과 TD로 인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시면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쇼단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제 고객사 때통합로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어 가지고 있는 곳에서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패스트 API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구현을 해서 고객사 쪽에다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샘플을 하나 좀 봤고요. 후에는 저희가 패스트 API에 관련돼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구현해가는 어 다른 것들을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.